대구 지역 건설업계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계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영향이 실물 경제 전반에 번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23일 대구 성공회의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13,445세대다. 국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고 전국 대비 비중은 19.7%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촉발된 2008년 미분양 사태 때의 12.9%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2008년과 대비해 21에서 22년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지난해 미분양 증가율은 580.1%로 2008년 75.3%의 7배를 넘는다. 더큰 문제는 늑패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구 성공회의소가 지역기업 640곳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00%가 미분양 흐름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미분양 물량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응답기업의 75%는 LTVCS안 완화, 세제택 확대 등을 통해 수요 진리를 회복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조정을 연계한 공급 조절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봤다. 또 미분양 매입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사업부문 조정, 긴축경영 신규사업 발굴 등의 자구 노력과 함께 원가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에 대한 의지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구 상해 관계자는 2008년 미분양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상황이 더 심각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세제 혜택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더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